오늘은 위험과 불확실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은 자주 언급되어 왔던 용어이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은 다소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왜 중요할까요?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게다가 점점 더 불확실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광우병 사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노출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와 중돌은 위험과 함께 불확실성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완전한 해답을 제시해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과학은 확실한 지식이라는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분야 지식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SDS 학자들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 분류를 시도했습니다. 크게 위험, 불확실성, 무지, 그리고 미결정성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위험은 문제 상황에 대한 정량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보통 과학연구의 결과로 도출되죠. 예를 들어서 손해 발생의 가능성, 그 손해가 발생시킬 비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위험 프레임은 주로 문제를 단순화하고 인공적으로 경계를 만들고 그래프나 표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손해를 정량화한다면 그로 인한 의사결정이 더욱 수월해지겠죠. 그러나 그런 정량화는 실제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개념적으로 구성된 것일 뿐입니다. 정량화된 지식을 사용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확실성이란 정량적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질적 판단을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로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의사결정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죠. 위험사회론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울리입에게 위험 개념을 둘러 나누어 개선 가능한 지식과 계산 불가능한 지식으로 구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문제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량적 지식이 된다면 의사결정이 수월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전환이 쉽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겠죠. 그럼 무지와 밀결정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지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이 결정성은 매개 변수 및그 변수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어서 인과적인 연쇄 또는 그물망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이나 실행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는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미결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중은 과학 지식을 과학자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네요. 대중이 과학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과학은 일종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량화된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학자의 재량이 커지게 되니까요. 불확실성 문제를 위험 문제로 환원하고자 한다면 상황을 무리하게 단순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과학자도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불확실성 문제는 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이 여러 사회적 가정들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계산된 엄밀함이더라도 모든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학적 계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문제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접근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시민과학, 시민합의회의와 같은 참여제도, 그리고 리빙랩이나 메이커운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에만 의존하기보다 다른 지식과 협업할 때 불확실성을 더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래 문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